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체크 체기기 오늘 우리는 개미가 되어 봐요. 개미. 개미 a 트 엔트 시뮬레이 y i n g ant, ant s 개미가 daddy. 되는 거예요. And my daddy is going to try to kill me. 내가 예린이를 죽일 거요 어? 예린이 죽인다고 괜찮겠어? Yeah, you a v e to try. 어, 내 꼬리 봐. Oh. 와내 꼬리 봐. 와 아, 이게 우리야. I'll be v e 아, 이제 내가 예린이를 찾아서 우리 샬롯을 찾아서 네. 한국어로 말하면 예린이는 영어이름이 샬롯이고 한국이름이 예린이에요 저기있다! 저 같은데? 네 is. 내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나못 올라가 어 어딨어 어디 있어, 디어있어 어디 저기있다 네. 나는 못날라 내려와야지 내가 잡지 거미다 거미 오, 오. 샬롯 거미야 우리가 둘이 싸울 때가 아니야, 샬롯! help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어떻게 해? 공격해볼까? 안돼! 어, 올라갔어! 뒤에 탔어, 뒤에 탔어! 아! 아, 거미가 나 먹었어! 아, 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돼 얘? 내가 똥꼬목을 때려줘야지, 봐봐. 똥꼬를 때리고 도망갈 거야? 에이, 짖, 도망가, 도망가. 헤이, 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아빠 때리고 있어. 어, 때릴 수 있나 봐. 안돼, 나 때린다. 이게 나 때린다. 오, 오, 오, 샤론 도와줘. 아. 잡았어! What? 거미를 잡았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개미 잡았어 게, 거미 잡았어 거미 다시 한번 가봐야지 우와 내가 거미를 잡을 수 있었음, 있을 수 있다는 걸잘 몰랐어 뭐되는 거야 거미를 잡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아빠 봐나 거미를 찾았어! 나 거미를 찾았어! 알았어 내가 거미 잡아주겠어 거기 있어? 계곡에? 오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을까? 해볼게. 어. 어. 한 방에 죽었어. 아까는 행운이었나봐. 아, 아까 잡았잖아, 그지 아까 행운이었나? 에 다시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어이 뭐지 안에 뭐가 있어? 어, 거미집이다. 거미. 거미집이 거미집이 거미가 없어. 쟤왜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야? 뚠뚜구두둔두구두둔뚠뚜둔 나는 나는 전사개미 내가 잡아주겠어 기다려 거기 있어 어어저 거미가 있어 거미가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자식 내가 이리 봐도 얼마나 센 놈인지 알아 어어안돼돼돼도착다어 어, 어, 도망가 이거 샬롯이지아아한대 때려서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What doing, What 어떻게 하면 개미를 잡을 수 있을까? What doing, spider? 어떻게 하면 개미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웃음> 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친구들 괴롭히다니. 어, 때릴 수 있어, 때릴 수있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후! 잡았어! 아, 얘들아, 내가 잡았어, 거미를 거미 잡았어! 거미 또 나왔어! 오! 거미 끝없이이 나오는 거야! 또내 친구들 괴롭히고 있어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이야! 또 잡았어! 나 완전 잘 싸워 인제! 거미! 거미 두 마리 연속 잡았어! <웃음> 내가 얼마나 쓰지 <쓴지> 봤지 나를? <웃음> 어, 한 마리 여다 오!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공격해 잡아먹는다 어, 친구 잡아먹었어 아아! 아내 모자는 어디 한거야? 미워 아? 아, 네. 샬롯 너모자 어디 갔어? 하구나 날개 날개도 없고 예 헬로 오의 다시 가자 이 자식들 가만 두지지 않겠어 저기있다 나 잡아봐라 샬롯 조심해 남남너 죽었어? 네아 안돼 안돼 안돼 잡아라! 잡아 좀더좀더좀더 좀더좀더좀더 잡을 수 있어. 30. 나잡나 공격받으면 안 돼. 안 돼. 공격받으면 안 돼. 아. 아, 아 간다. j u m 점 j 점 m 점점점점점점 잡았어. 나? 나도 죽었데 근데... 어,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우리가 이겼다! 네. <웃음> <웃음> <웃음> 너 누구니? 우싸보 내려와! 이거 스파이더 집이야? 그런거 같은데? It i 네! 오 저기있어 안에있어 안에있어 안에있어! 안에 있어. 안에 개미! 개미! 오 안에있어 이 여왕개미 계속 싸우려 그래 저랑너 못싸워 바보야! 정가보자 아빠 wait for me! 오 여기 거미집이야 이거 봐거미집 여기 걸리나 한 번?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오 이번에는 이거 예린 예린 이거 봐봐 이거 과일 모으는 거래 과일을 모으는 거래 과일을 모아서 어디다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나스파이더스파이더안돼 스파이... 그럴 수는 없어 자 에그 공격 아 에그 라더니 도망갔어 게임을 한 시간을 하고서야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아는가 근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 어! 들어왔어! 하나 잡았어 새로 들어와야 돼! 오예 오예 열심히 일하는거야 갖다주고 점수를 얻어야지 내스테 들어가면 가 오케이! 2점! 야네 사과 내놔 내껄래 하하 사과내자 그렇지 케케케케케케케케 치크치크치크개 너무 못됐나? 샤르 아빠가 친구 거 뺏어가지고 친구 죽이고 뺏어서 지금 하고 있어 oh, nice. 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라고? <웃음> 어? 그러면 안돼 나쁜거잖아 와이 친구 봐, 100개나 모았어 100개? Oh. 애니메 힌톤 52 100개? Oh. 나 이번에 샌드위치 갖다주고 있어 혼자, 혼자 기대중이야. 한두개더 주지 않을까? 하나, 야이것도 똑같이 응. 하나. 네 아. 바나나가 영어로 뭐지 바나나바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 나나나나나 바나나 나나나나나 나 바나나 나나나나나 나 바나나 나나나나 여러분 오늘은 개미가 되어 봤어요. 샬롯 어디 있어? 내려와. I'm up over here. 얼른 내려와. 여기 앞에 떠 있어. 자, 그럼. 재재밌게 보셨나요?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치키 치키 치키 기 yeah. 바이.